그러면 강진 능보학교 능보학교 지역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말하다 영상 먼저 명, 보시고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뿅! Join 지금! 능보학교 능보학교는 능보 문익한 목사님의 뜻을 따라 전남 강진에 있는 만덕산 기슭 다산초등과 백현사 사이의 터전은 대학학교로. 생명과 여성, 자율과 빈 공채, 통일과 평화를 학교하럼 이삼아 중고 연계형 경영 과정으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배운 빈공체를 이루어 서로 배움을 나누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곱시면 일어나 아침마세를 하는데요. 말씀과 체조, 어, 달림, 줄넘기도 하고 학교 뒷산인 만덕산에 올라 해안루에서 명상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길잡이와 함께 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는 전학년이 함께 모여 고요히 명상을 하고 동대를 하며 영어를 했을 텐데 보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는 도서관에 모여 입만 보자를 입니다 책을 다 읽고는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국가 등 정규 국과부 수업이 있는데요 날씨가 좋다 날에는 날가 무슨 일이 아니냐 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세살지를 함께 고민하는 꿈찾기 수업, 학교철학, 생태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등을 공부하는 철학 수업도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여전에져서 유기농 과자나 빵을 사 먹기도 합니다. 탁구를 치거나 바둑같은 개별 활동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음. 오. 오. 오. 오. 오. <웃음> 오후에는 교내 청구를 합니다 각자의 교실 사용하는 모든 건물들과 길들을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다 함께 농사, 살림을 하는데요. 각 환경별로 바느질, 농사, 탈깍 나르기, 요리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아무리는 노동과 그 결과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되면 다 함께 눈에서 보내기를 하고 다이면추수를 해서 그 시갈로 저희가 밥을 지어먹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도서관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요. 부족한 공부나 독서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 그 저녁에는 문일부에서 주최하는 아울림을 합니다. 어울림은 문예부가 준비하는 모습과 같 달라지는 것로 퀴즈를 하기도 하고 공동체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울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음악 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치시나 콩롤배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배웁니다. 토요일에는 서예, 합창 밴드활동, 서양화 등 수업을 들으다가 장기주가 2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축사에서 쉬기도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 영수활동을 하고 백년사에서유수를 기준으로 간사를 하고 있다 강진 석상에다가 미사를 모은 천재시 공연, 학비에서 하는 경비수실이별도강진이에서 공유해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는 오 여성 활동을 합니다. 학생 이혼으로 꾸려진 학생에는 입출에 안과 근처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번 그 학기에 가장 최근에 자율이행단은 학생 스 수업 제스식을 가지고 학교를 함께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자율이행단에는 부서부, 냉난방부, 청결부, 치료부, 수리부, 외정부, 학습부, 생태부, 음학관리부 사생부가 있습니다. 오うちな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을 올라갈 때마다 자립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몸에 익히는 통과 의미입니다. 더워서 땅끝까지수업퍼 공사, 지리산 등반, 노동 현장 체험, 솔로아리나입장에 평화가 있습니다. 늦고만을 빠질 수 없는 기회는 학교 인공 지역에 가능합니다. 기회로 통해 협동하고 자리 잡는법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정희는 일상 속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학교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 네. 네 us, us. 수, 아 여기 보여요. 박수로 해주 우리 국마학교에서 오리 김창호 선생님 여기서 만났죠 네. 오저마을장세요한아저 음. 찍어야 되니까 는게많아 <웃음> 네, 네, 올해 11년차 처음부터 일곱 번째 어 여러분 마을 구상하고 마을 만든다는 것은 뭐, 행복 갖고 계십니다. 분명 도시화는 계속 개별화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니잖아 네. 허전하고 어, 뭐, 뭐, 뭔가가 리진한 느낌 그리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고달고 정신적 스트레스많아지니 그리고 마을은 행복을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원형입니다 원래 문명화 도시화 되기 전에 우리 인류의 삶은 다 마을이죠. 혼자 살수 없는 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지만, 그 마을은 당연히 모든 구성원을 어, 다 가지고 있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린애들도 당연히 있어야 돼 마을이 같은 층만 있다면 그것도 얼마 재미없어요. 네. 네.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어, 지혜들을 서로 전승하고 또더불어사는 것들을 함께 방법들을 그런 철학들을 <웃음> 익혀가 이게 자연스러운 게 마을 속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영수사가를 외우고 지식교과를 머릿속에 어, 밀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은 삶이죠, 삶. 사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또그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학회도 출발점은 그겁니다. 하나의 마을입니다. 지금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어, 한 달에 한 번만 그리고 24시간을 함께 진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다 혼자, 내 방, 내 컴퓨터, 내 폰, 내 문화 내가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을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혼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심지어 대화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기. 내려놓기. 내걸 고집하고 내 주장만 강조해서는 절대 없어.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죠. 마을의 포인트는 뭡니까? 좋아하잖아, 좋아. 다양한 사람들. 똑같은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가. 다 다양해야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도 달라야죠.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늦봄학교의 포인트는 바로 더불어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나와 너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훈련 과정이 6년에 대한 교과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광판을 하나 새로 달았는데, 마을도 같이 구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한 10여 가정이 어, 늑봉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먼저 어, 늑봉 학교 주변에 마을을 만들어서 늑봉 학교를 서포트해주는 어, 그리고 교육과 삶이, 삶의 삶 현장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그런 동산을 구상하고 앞에 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고, 배우고, 나누고, 꿈꾸고. 이게 이제 중학교의 모터죠. 더불어 살면서 사는 것이 곧 배움이고. 그 속에서 나눔으로써 즐거움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세계를 꿈꿔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베이스 캠프를 늦봉동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십시오.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육고 오니카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네. 네, 이런 분이셨고 뭐, 그 다음이요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교육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서 대안을 찾아나서는 것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대안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대안적 세상을 꿈꾸면서 대한적 세상에 걸맞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문화를 갖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학교 철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서고 불어설겸 행복 가요. 행복이란 게 남한테 의존할 때만 행복 없어요. 어. 내가 누구에게 막 준다고 해서 행복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세야돼 자율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에서도 이렇게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 누군가 맨 앞장선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 힘들어요 쉽게 지쳐버립니다 누군가의 맨의존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서도 민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될 만한 내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자기의 재능을 계속 발굴하고 연마를 해야겠죠.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다 이게 자유고 그리고 더불어 숨기는 게 공동체. 그럴 때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마을 얘기하고 똑같죠. 다음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또 이제 미래 세상을 예, 평화로운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는 실제 평화가 없죠. 우리에게 독특한 거쳐야될 반드시 필연적인 과정이 통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가져오셔서 좋습니다. 그 다음요. 보통 교과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구경수사가 얘기도 있었지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육본교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자유와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들. 감성활동, 공동체활동. 아까 자유로단제는 12개 부서가 있어요. 아까 자유를 중시한 다 있죠? 학교 운영을, 우리 학교는 무슨 뭐 소사가 있거나 행정실 직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다 손발 돋고그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드릴 들고 이 돌아다녀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쓰레기 치우야, 치워야 돼. 고 그래서 12개 부서의 자율인간이 공동체를 위한 자율이죠.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나의 또 누군가의 자율적 삶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을 12개 부서 자율인간에서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 일하는 때 신청을 못해요. 구경 망하죠. 동경만 하고 있다가, 이양년 때, 어, 순한 체험을 합니다. 수리부도 가보고, 생태부도 가보고, 침결부도 가보고, 매점부도 가보고, 또, 어, 생태부는 생태화장실이 있어요. 직접 싸고, 재하고, 톱밥하고, 성능. 이걸 총 관리하는 부서가 생태부예요. 어, 생태부장이 항상 자유인단장을 겸임해왔어요. 그만큼 주체적죠자유인단장 어. 그 다음에 무슨 음향 관리, 뭐 이런 거 선생님들 손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 선배들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서 모든 학교의 운영, 순찰도까지. 어, 10시 반 되면 정확한데 딱팀이 짜져가지고 전체 순찰 돌면서 소궁하고 수도꼭지 잠고 문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마지막 돌지만는 아이들이 거의 철저히 합니다. 그런 이제 자율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이제 6년이지만 어, 3년 졸업하고 고등부 에 다시 지나갑니다 중고 과정이 분리되어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앞에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제 자유명단이 있었고 어, 또하나 이제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제도 뭐냐면 2학기 때 가족 제도인데 1학기 때는 학년별끼리 모든 활동, 그 다음에, 어, 기숙사 생활도 학년별끼리 이루어집니다. 2학기는 학년이 전부 섞습니다. 섞어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기획을 갖고 가족 단위로 가고, 생활도 가족 단위로 가고, 가족 단위의 모든 활동, 학습지도도 서로 가족 단위로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가족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어, 늪보민대기, 나이여 6개가 있습니다. 예, 일종의 학년별 통과 의뢰인데요. 1학년 되면은, 이제 어, 1학년은 걸어서 단 끝까지 8 8 k m 되거든요. 8 8 k m 왕복을 2박 3일 걸쳐서 다녀옵니다 자율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은 이제 모니터링만 하지 애들지도 합니다. 전체 아이들이 다 어, 프로그램 짜고, 코스 정해서 과제, 과제만, 주어진 과제만 해내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수행 체험라 해서 실제 여러분, 마을을 좀 공부하고 마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행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연습들이 실제 우리 인류 선조들이 가져온, 어, 낮아지는 연습이 수행, 수행입니다. 또는 노동 수행도 있고, 명상 수행도 있고, 수행의 방법은 많죠. 트레 최근 같은 경우되는 걷기 수행 같은 것도 티나칸 스님이 했던 그런 걷기 수행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얇아져야지 상대방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협의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두꺼운 상태에서는 절대 만남이 없습니다. 만나도 일방적인 만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2학년, 어, 2학년 때는 수행체미라 해서 일주일 정도, 어, 무검하면서 노동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 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 여러 경전쓰기도 있고, 명상수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3박 4일, 어, 풀코스로 종주를 하고, 4학년 때는 홀로아를 하면서 근현대사의 주제를 가지고 혼자서 떠납니다. 그 주제에 맞는 지역에 자기가 스케줄을 다 짜야 됩니다. 짜서 인터뷰할 사람 탐방할 때 어디를 전부 짜서 뭐 통과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럼 합니다. 숙식은 알아서 해 알아서. 요그 차비는 차비만 지원하고 차비 차비도 전부 신청합니다. 워스비 얼마 어뭐 전철비 얼마 들겠다면 그다 경비 실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무슨 뭐 사3 어, 맡은 애들은 제주도 가서 갔다 서 5박 6일. 프로그램이 립니다 6박 7일, 7박 8일 된 아이들도 이게 이제 혼란. 그러면서 아이들이 역사의 아픔들을 느끼고, 실제 느끼면서 더 강해져 요니다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가 소록도 봉사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일하게 중학교 때 소록도를 갔습니다. 소록도에서 중학생을 안 받아줬는데. 근데 최근에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부터 받겠다 해서 좀막 바뀐 게 이제 5학년 때가 됐 소록도에서 약 6박 7일 정도 봉사활동 하고 돌아갑니 오면 막 퍽퍽 웁니다 헤어질 때. 아이들이 너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병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일과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자기들 평가에까지 하면 거의 11시에 자는데, 그 일정을 소록도 안에서 수화하면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라고 정이된 거죠. 그래서 막, 그걸글면서 옵니다. 이제, 6학년 때는 이 땅의 평화에서, 이제, 분단성 개행을 한달지, 아니면 아시아의 분쟁이 은자, 어, 그런 데 가서 좀 공부하고, 저는 평화를 모색하는, 평화에 대한 고민, 이것을 유감해 니다 예, 이게 이제 여섯 단계의 나이태 과정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땅끝 같은 경우도 세번 갔다 와서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리산도 뭐 두번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통과되지 않으면 예, 특히 홀로라인 같은 경우 통과 안 되면 또 가야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보고대회를 합니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개별 활동 어, 그이 나이트 과정에 대한 보고대회를 하는 그보고대가 결국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평가하고 선생님 평가해서 통과냐 불통이냐를 결정을 해서 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이거 불통하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고 다시 가야 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굉장히 아이들의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했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예, 예 격주방학이 생겼습니다 몇년도부터 이것은 격주방학은 2주에 한번 가는 2박 3일 방학인데 아, 어, 이건 선택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학교에 있으면있고 집에 가려면 가고 월방학은 음 필수입니다. 사박월에 가야 됩니다. 이게 예, 들이 주말이 없는 이유가 어, 전국에서 아이들 오기 때문에 뭐 서울, 제주, 부산 해버리면은 어구 가느라고 다 김치 야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사박월 모라서 방학을 주다 대절방학 그대로있고요어 됐습니다. 늑범 인간상계, 늑범 문익한 목사님의 인간형을 우리의 교육적 사표로 어, 삼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을 잘 합니다. 아, 1학년 때부터 일을 꾸준히 농사사님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만씩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제 졸업한 아이들, 지금 저희들이 5, 5학년, 5년째 배출했거든요. 6년 과정을 5년 배출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딜 가도 칭찬을 받습니다. 대학을 가도 칭찬을 받고, 군대를 가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뭐예요? <웃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웃음> 일을 잘하고보다 아니라 일 머리가 있으면 되거든요. 좀 해보면 은 눈치껏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익히고 있으니까 생뚱이들 보다는 훨씬 나은 거요 오히려 뭐 선임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이 부국 손으로 다루는 것들은 다아니까해봐기 되나요? 노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땀 흘리는 노동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봐도 책상에서만 앉아있다 할지 사무직 제일 스트레스가 큽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것은 머리를 쓰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은 땀 흘리는 노동입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편해요, 시. 편하고 끝나고 나서 샤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소주 한잔 들이켜보세요. 기가 막. 이 기쁨을 아이들이 압니다 소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아시나요? 막걸리. 그래서 멋는 모시, 날, 추수한 날은 막걸리 먹는 날이에요. 화전 지져서 막걸리를 이제 마십니다. 많이들 안 마시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마시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애들은 이제 다 기억에 둡니다. 서북 애들 기억에 뒀다가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안 돼. 어, 너두잔 이상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어, 그래서, 그, 이제 술 담그는 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잖아요. 문화고, 어, 술 맛이 옛날엔 집집마다 다 달랐잖아요. 김치 맛 다르듯이. 근데 지금은 다 공장식. 소주, 막걸리를 먹기 때문에 너무 철폐 읽는 것 같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 학교도 이제 술담그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매년 정도부터. 술담그기, 그 다음에 집조, 옷감짜기. 어, 이런 것도 지금 주위에 지금 이제 강사분들을 노래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립 자유라는 것은 한번집한번 지어보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음. 집 짓는 것이 종합. 그건 종합 예술이잖아요, 씨. 종합 예술. 집 한번 지어 보면은 대충 감각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아까 농사 살림이 여섯 개 파트가 수만인데, 어 여섯 개 파트가 요리하기, 못 농사, 반 농사, 어 그다음에 어, 울려, 어 울려, 그다음에 집 짓기, 어 하나가 뭐지? 하나있어요 여섯 개가 이렇게 수만 원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됐습니다. 어, 도듯이 올바른 사람이 그 바른 역사 의식이죠. 역사 의식, 인류의 뭐 이런 것들이 올바른 일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 실제 거기서 자신감으로 되면은 공부도 자신감을 갖습니다. 아이들 하란 말안 해도 엉덩이 앉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 도서관에 보통한 하루에 두 시간씩 의무적으로 아침 시간은 도서관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만화를 입든 뭘 하든 간에 앉아있어야 돼요. 스승이 지도하는 게 선배들이 다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하겠더니 미쳐버리려 합니다. 막글몇번 <웃음> <웃음> 예, 지적을 당하고. 근데 지적이 여러 번 되면 또 어울림이라는 시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제주자랑을 해야 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웃음> 물론 이제 그러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한 2, 3년 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실은 공부라는 것도 엉덩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엉덩이에 머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끈덕지게 책임감 있게 매달리냐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엉덩이 힘을 기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일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르게 이끌어가는. 아까 대안이라겠죠? 대안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 소수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소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공동체 마을이 한 2천여 개 되거든요 공동체 마을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한 농촌마을 형태는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생산 양식이나 분배 이런 것들이 거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게한 2천여 개 됩니다 근데 점점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아미시 공동체만 해도 10년 전에 20만명이었는데, 지금 30만명으로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만큼 문명이, 어, 기술 문명이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인류의 행복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모색하게 됩니다. 아미씨 얘기를 마지막 으로보고다 아미씨 공동체는 약 300년 된 공동체예요. 원래 제세력파나에서 종교계획 때 떨어져 나온 공동체인데 1어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좀그이 뭐라고 면1 0정신에자떤 사건이 있었에어이있었면에 어떤 사에어공동체이 있었냐면, 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 사건이 어가이어이어이있는친구였어에 13살부터 7살 아이들이 거기에 10배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행히 살아남은 아이의 증거이 근데 얘가 죽이겠다 너희들 하니까 총앞에서 제일 마, 마지가 13살 아인데 이 <웃음> s h o 스 l me first. 나부터 서 아이들 가로막으면서. 그래서 걔를 먼저, 걔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 둘째가 s h o u l me second. 그 다음 나 죽여라. 어. 근데 이렇게 해서 13명 아이들이 다, 2명인가 살아남고 다 죽어요. 어, 중, 중상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얘는, 이 친구는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아이들의 가족 공동체 같은 이 모습, 이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용서해줍니다. 아비씨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를, 그, 그, 그 가족, 죽었지만 그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었던 건데 어,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어,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그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그게 한몇년 사이에 십만이 늘어거예요 그만큼 그리운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가 친구가 그린 리 거예요 신뢰가 그린 리 거죠 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린 리 거죠 그게 이제 공동체의 묘미고 공동체의 특징이 아니겠는 생각이 니다 마을도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공간만 같은 공간에서 집중하고 사는 것은 마을이니죠그 안에서 끊임없는 교류와 교감과 화합과 조합 그리고 새로운 기전을 향한 서로의 노력들이 있어야 그게 마을이겠죠. 우리 과거의 마을이 그려왔고 인류의 원형적 마을이 그려왔듯이 우리도 그런 마을들을 추구하는 거죠. 소수지만 그 소수가 결국은 미래의 큰 물결들로 그 물들을, 물골을 틀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늦봉 앞에도 지금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삶은, 교육과 마을은 둘이 나눠줄 수 없다. 저는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교육 관에서 아이들끼리만 마을을 한계가 있는 거죠. 어른들과 더불어서 삶의 현장이 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깨달음이 되고, 나의 추도처가 되고, 수행처가 되고, 또내 미래를 어, 논의하고, 출리하고할수 있는 그런 어, 마을 형태를 모색합니다. 우리 농고학교는 아직 과정이 있고요. 마을 만들기도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새물, 새로운 생물 줄기를 파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내 행복만이 아니죠. 더불어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 행복의 길을 먼저 나선 거죠. 어, 먼저 나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대안학교도 마을이죠. 모습을 통해서 다음에 뒤따라가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어, 더 기대를 하고 더 열망하는 그런 대안학교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 마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발전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 네. 지금 저희 딸이 그피막그 그 관심을 받았어요. 아, 매 단계는. 육안이. 오, 음, 안 됐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아니, 저녁이 끝났어.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오, 저희들은 이제 전국에서 제일 빨라요. 아. 6월에 끝납니다. 9월에 저녁이다 끝나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어떤 대한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네. 어떤 형태의 대한 학교냐. 소위 얘기하는 귀족 학교에 어떤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월월월 사는 얼마인지. 아 <웃음> <웃음> 어, 비싸고 비싸고 싸다 하면 쌉니다한70 정도. 그게 이제 기숙사비 네, 네, 네. 35만 원, 네. 학비 30만 원 네, 이렇게. 뭐, 뭐, 그건 비싼 거 네. 그런데 네.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그 검정고시를 봐야 되냐? 검정고시 뭐죠? 아, 아, 아. 저희들 비인가입니다. 인가로는 이런 운영 못 합니다. 보통이. 아, 네. 이게 네. 대부분의 특성화 네. 그 대한학교가 먼저 한몇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네. 네. 네. 상당수 학교들이 특성학교로 화 들어갑니다. 운영 난을. 겪으면서 특성학교라는 것은 결국은 인가받은 학교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동시에 규제를 받아야 돼요. 과목부터 시작해서 시수까지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는 학교를 대학하기 원할 텐다 그러나 현재 이제 대학, 전국의 대한교육 연대라는 그 대한교육을 하는 어 연대 모임체가 있는데 그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178개의 학교가 다 비인가만. 비인가만 대학교육기라고 지금은 표현을 합니다. 어, 인가받은 곳은 그냥 특성학교라고 말합니다. 178개가 지금, 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독교에서 뭐 따로 하는 이상한 학교들 이런 데도 있죠. 그런데는 이제, 저는 받지를 않으니까. 178개죠. 전국에 178개? 네, 전국에. 초등이 제일 많고요. 주로 거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초등 같은 경우가. 그전예 선생님들은 몇 분이신데 선생님들이 지금 열 직원들까지 한열 여섯 분 선생님들이 그 중에 한열두분 정도 그게 이제 도움이를 많이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시간 강사죠 어, 그래서 저그 감성 활동,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이런 것들은 도움이 있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어, 이런 정도로 오시다 제세를했냐 <웃음> 아, 근데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행정실에 문의해 보세요. 네. <웃음> 그마을을 <웃음> 그, <웃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학부모들 중심인지 아니면은 그뭐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뭐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과 좀 연대 네트워킹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준비를 야, 하고 계시는지 예 이제 지금 공부 과제인데요. 꼬마을을 한다면좀더 좀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델? 예 주, 주... 아직 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는데. 그럼 뭐 공부하시는지? 아... <웃음> <웃음> 공부 죠 공세 <웃음> 못해 쉽지 않습니다. <웃음> 계획 일종의 계획도시를 만드는 거죠. 아 계획 마을 청구가. 계획 만든 만드는 거고 어, 규모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죠. 어, 정치적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권은 어떤 모습들을 꼴을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을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모집은 2박 3일간 어, 전형을 합니다. 이제 성적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만한 품성이 될 만한 음. 하는 것을 약 20개의 영역에서 평가를 합니다. 오, 오. 때, 마지막으로 전을받겠습니다 네. <웃음> 그, 좀비딱한질문이데요 네. 그, 그, 형식 없는 형식도 결국 형식이에요 아까 네.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네. 그, 애들의 스트레스는 없는가 아, 네, 그, 끝까지 완성하는 애들 중독 탈락자 이런 건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중독 탈락자 있습니다 네. 어, 있는데 거의 없죠 한 2년에 한명 정도 아, 네. 나올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학교 만족도는 200% 300% 아이들도 100% 이상 아이들. 고등부 마치고 중등부 마치고 우리가 가라고 너희들 다른 데 학교 가봐라 안갑니다 절대 다 고등부를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100% 지원인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부러 너는 이게 좀 맞을 것 같다 형편상 집에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부모님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넌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통해서 조정하는 시기지 아이들은 왜냐면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친구들이 제일 좋을 시기고 그 다음에 둘째 다양한 활동들이 많잖아요 누가 봐도 재밌죠 살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삶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그 다음에 졸업한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졸업하면 선배들과 만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연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나가려고 하신다고 해서 유럽이 굉장히 참습니다 저는 네. 네. 아까부터 손 들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나머지 질문은 우리가 네. 김창호 <웃음> 선생님이 네. 학교를 적어라고 네. 잘하십니다 <웃음> 김창호 선생님 통해서 질문하시면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방문할 곳이 꼬학교입니다 실제로 곳을 가볼거에요 아, 아 내일 방문해요? 물어보셨어요? <웃음> 네. 아. <웃음> 이제 김차호 선생님 과 같이 가시 같아요. 네, 울것 같아서 지금 네, 마지막 네, 질문하셨겠습니다. 아, 울면 되는 아, 울면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가져세요 아, 좀 받아주세요. 예. 네. 네. <웃음> 그, 저기, 대한학교나 뭐, 네. 특성학교나, 이렇게 좀, 어, 그런 이제 좋은 교육이고, 바라직카 풍성을 들러 나오는데, 그, 보통의 사회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사회 진출했을 때 부적응 현상을 겪는다든가, 또, 또그 그, 자기 너무 이제. 뭐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예, 예. 늦봉학 수신이요? 네, 이제... 뭐, 뭐, <웃음> 아니요. 늦봉학 신 그런 줄알았홍상도 그런데, 늦봉학교에서 <웃음>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호된 무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와서 야생세계로 나갔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할 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한 걱정 없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5기까지 배출을 한, 네. 한 60여 명 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뭐 직장에 다니는 애도 있고, 학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많죠. 그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네. 근데 이제 뿜 학교 아이들은, 대학학교 출신들은 그래도 이제 공통체성을 좀느 익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얘기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법을 좀청다 한다는 거죠. 훨씬 그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그, 아까도 형식 얘기하셨지만은, 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홈스크링을 해도 됩니다. 아.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어, 지금 대표적인 변산마을이거든요. 변산공동체 아시죠? 변산마을이 거기 식구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몇년 전에 그걸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 지역 사람도 봤습니다. 그대학교식고가 아니어도. 그렇게 안에서, 마을 안에서 뭔가 학교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홈스쿨링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홈스쿨링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히려 부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죠,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홈스쿨을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건 문제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홈스쿨링과 지금 만뭐 명인가 어, 홈스쿨이 링꽤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라는 곳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하겠다 우리 어,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 다양하게 배원도 시키고 그러겠다 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규모가 작아도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어떤 분교나 학교가 있다한다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신 분들에 의해서 학교가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정분교가 뭐죠? 어. 그러니까 꼭 이런 형식을 갖춘 대안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방향과 길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적 모색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논의하고 또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 그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면 네. 여러분의 삶, 삶의 현실에 기반해서 또주식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모습들은 얼마든지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학교만이꼭 답은 아니다. 그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 질문을 음. 박수로